그 사막 살리는 날이죠 아마 어 사막을 살리는 날이두 군데 하면 끝인가 사랑에 빠져 버렸어 두 개의 문이야 베아트릭스 어 이거 작동 시킬 수 있나 안본거뭐 하나라도 있었나 어어 이게 설마 불 슬라임 건가? 불 슬라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어뢰? 잠깐만 너 잠깐 나와봐 젤을 먹어요? 아 소각로가 그래서 있다라 어 그러고 보니까 업그레이드 열린 건 없나? 이거 진짜 다 찾아야 되나봐 이건 뭐야? 마켓링크? 아니 마켓링크 여기 있었어? 이미 세개 만들 수 있네 어, 이미 세개 만들 수 있어 어 마켓링크를 여기다 할까? 아니다 여기는 내가 관리하자 아니 나중에 또 설치하면 돼 어, 나중에 또 설치하면 되니까 마켓링크 남은 거 하나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투자도 할수 있고 팔 수도 있어 나는 점점 더 완벽해져만 가는구만 이제 가시배가 실제로 조금씩 남을 예정이거든 이제 모든 과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식량의 밸런스는 우리 슬라임 팩토리를 따라올 그런 농장이 없다 이제 아이들 잘 커서 좋은 곳에 출하만 시키면 근데 소각로를 어디다가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아 여기 그냥 없애야 되나 이거? 이거 그냥 없애야겠다 어머나 에 모르겠다 이거 슬라임가들이 가드리... 소강로 제바지? 그래 어? 그냥 여기다 이거 놔두면 된다? 이게 맞아 이게?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도돼 이거? 알렐레? 되게 불안한데 이거 맞아 이거? 블루트 파라재끼는 거는 사실 언제 해도 힐링일 것 같아 심지어 이렇게 동선을 아낄 수 있다니 너무 발전된 공장이 되어버렸어 여기도 당분간 팔자 마켓링크 설치했잖아 지금 그치 당분간 이제 투자금지 돈 벌자 대신 여기는 식량 내가 공급해줘야 돼 대신 조금 불편하지만 뭐 옛날 상황에 비하면 그렇지 이제 투자했으니까 원금 회수해야지 음. 길이더 있잖아 아니 뭐야 저기 어떻게 해야 열려 저기는 자막 이쪽 어 여기 막 달리던 곳 같은데 그냥 여기 의미가 있는 데야? 잠깐만 여긴 뭐고 여긴 뭐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니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충전고리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야 얘들아 너네 어디 가는데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이건 뭐야 천둥파 <웃음> 오는 애들 다 맞춰 그냥 그렇지 이거 언제 끝나? 근데 계속 할수 있는 거야? 여기 뭐 많이 모이는 느낌? 여기? 리드샷 하다 맞춰 다 맞춰 어찌나가게어 끝났어?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한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보다 아니 뭐야 저 150개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를 일단 이거 하나를 깨봐야되겠다 그렇지 못해 지금? 아, 아! 11분 또 기다려 이것도 12분 제도야 이런 여기는 어? 이거 할수 있는데? 아 다른 곳이었어 이게 가자 이거 여기 나오겠지? 이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가끔 부딪혀가지고 점프하는 애들 킹받게 하네 그렇지 그래도 57개 잘했다 야끝자 이렇게 되면 두배? 아 매번 그런건 아니다 오, 어? 야 이런게 있었어 또? 야 이게 근데 아4 0오아 아, 여기도 일이 많았네 야 여기 매번 왔어야 됐네 이거 여기 완전 노가다네 지금 보니까 야 450개 언제 모냐 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리얼 그냥 노예 아니냐 이거 모찌마일스한테 뭔가 좀 저당 잡혔나 이거 왜 이래 근데 소강로에다가 내가 뭘 태워야 되나 <웃음> 아얘좀 그런가 어헐 아니 아니 아니 병아리는 <웃음> 병아리는 너무 심하잖아 이러면 남는 하트 비트를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 이게 밥 주는 건가 아어 진짜 쌓이는 거 같기도 하고 울타리 위에 조금 쌓이지 않았어요? 아까보다 좀 높아진 거 같기도 하고 아 맞다 KC 메일 읽어봐야 돼큰 폭풍 이게 다야? 별... 바로 그냥 구매해버리고 아니 이거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주위 슬라임의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어? 뭐야 이거 세이버 슬라임 누구야? 아니 불슬라임 덩굴슬라임 뭐 회오리 슬라임 이거 다 있는데 세이버가 저건가봐 마지막 이거의 비밀인가봐 세이버가 예전에 우리 텔레포트 저거 작동하나봐 되는건가봐 저거 야 이거 희망있다 치링치링 소리 뭐야 이게 뭐냐 어? 아 황금 슬라임이 이걸 좋아해? 이건 키울 수 없겠지 그럼 근데 뭔가 못본게 아직도 이렇게 많네. 아니 뭐야 이거 게임?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다니다가 황금 슬라임 나오면 바로 매겨 봐야겠다. 바로 매겨 가지고 그 플로트 가져다가 다른 애랑 합성되나? <웃음> 오, 오, 오. 뭐야? 어? 엥? 너 혹시 이거 먹니, 얘들아? 뭐안 먹는구나. 여기, 여기 근처 어디에 고르도 하나 안 터친 게 있어요, 여기였나?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아직 안년 문이 하나 남았다라는 거 아니야? 아텔포 에이! 됐다! 열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급들이 아홉번 추출? 얘네 중요하죠 그렇지! 일단은 그러면은 황금고르도나 한번 보지 뭐그 다음에 황금고르도 보면은 그 다음은 그냥 한번 찾아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급고르도 더 이거 어디다 그냥 설치하면 되나? 일단 좀 빈자리 여기에다가 일단은 우리 황금올리브치킨 오기 전에 다른 거일다 해놓자 그냥 사장 지금 집에 들어와서 설렁 설렁 왔다갔다 니까 바로 또 3만원 모여있 이게 지금 돈은 기깔나게 잘 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저 77코퍼레이션인가 72코퍼레이션인가 저게 지금 약간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너무 과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 등급 올리는데 막 3만원씩 가져가니까 이제는 약간 너무 돈독이 올라 버린거 아닌가 이 코퍼레이션 이 모찌마 일스를 비롯해서 지금 내가 좀일 한다 한다 하니까 사이즈 키워놓으니까 이제 막 욕심을 드러내는 거지 지금 자 일은 거의 다 했고 엔딩 보는 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자 여러분 나 궁금해 죽겠다 그죠? 이 정도 찾았으면 은 솔직히 검색해봐도 되잖아 일단은 엔딩은 케이시의 메일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은 되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좀 자야 되나 봐 근데 비밀 금고가 3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 그러면 집에 가서 자보자 일단 이거 마일리지 하나 사야 되고 어또 온다 진짜 오 이거 또 일상적인 얘기 아 근데 또 자기는 약간 무서우니까 오오 오! 아 이걸 언제 터트려 영광의 생각으로요 어? 근데? 어? 어? 몇 개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 나올 만 하잖아 여기 여기 딱 심어져 있을 만한데 어? 미친 찾았다 100% 봤어요 여러분? 이거야 어, 바로 딱감 찾아버렸지 지나가다가 쟤구나 어? 어디 고르도 있었어? 설마 저 위에? 근데 뭔가 있게 생겼어 위치가 와우 드디어 찾았구만 채소야 많지 아딱 기다려 모든게 풀려간다 이제 50개 와따 딱 50개 딱댐 어 열쇠가 나오네 자 그럼 황금고루도 한번 터쳐볼까요? 세 개를 먹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아얘 귀여운데 보내기 싫은데 뿡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 준비를 해서 열어 아니 나는 씨 키울 수 있는 황금고루도 이런 애들 나오는 줄 알았지 씨아아 아... 아! 빡쳐! 잠잘거야 내일 왜 안와? 내 낡은 목장을 돌봐줘서 아! 이게 그 비밀 금고에요! 우와! 대박! 그날 베아트릭스는 잠깐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홉슨 토라 그리고 그녀가 만나면 평화를... 와 대박! 이야... 음악 봐. Oh please don't say that you go My heart can't bear the news Just knowing that you'll be a thousand i e f r if you do If you do you d 뭔데 너무 대박이잖아 When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Will you know Do away you, oh you are 이렇게 해서 슬라임 y w 투인척하는원종료 이거 어때? 어떻게... 못 넘어가네. 아, 너무 귀엽다. 근데 한국인 없나? 이제 다음번에 기다려야 될 거는 이제 슬라임 렌처 2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제 2에서 또 DLC가 나와가지고 뭐 엔딩이 나오는걸 기다려 봐야겠네요 재밌었다 슬라임들아 재밌었어